아 그렇죠 여러분들. <웃음> 아니 자기장이 그아 이게 아니 진짜로 그 지금 이번 판에 자기장이 너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자기장이 너무 했어 솔직히 이거 양심이 없는 자기장이 <웃음> 지금 나름 대회인데 대회치고 너무 양심 없는 자기장이었어요. 어, 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밀베로기 쫙 잡힌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것도 배그에 한 그거지만, 이제 너무 무섭게 잡혔습니다, 자기장이. 그 위에 지금 오살 클랜이랑 위쪽에 내리셨던 아까 지금 플렉스 클랜이나 리어 이팀이나 이, 이, 이쪽 팀들이 되게 어렵게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음, 그래도 그거 치고는 여러분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2라운드 어, 시작합니다 노래를 좀 제가 틀어놓고 너무 좀 루즈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배그 대기실 맨날 보시는 건데 어, 루즈 하니까 이건 좀 제가 제가 노래 좀 틀어 놓고 비행기 떠나면 제가 그거를 노래소리 좀 뚫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킬차 그래도 1라, 1, 1등한 지금 어, 아까 1등한 클랜이네리얼클랜이 지금 점수가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거기도 지금 철진님이랑 키를 많이 챙기셨기 때문에 어, 2라운드부터 여러분들이 저 지금 철진님 쪽을 많이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제 입장에서는 균등하게가는게 재밌으니까 4라운드까지 스펙타클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토요일 저녁인데 다들 원래 인싸신데, 어? 이날 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배그 아니어도 다 어? 약속 있으시고, 저야 뭐, 아싸라서 배그 하는 게 좋지만, 자, 이분들 옷이 다 요즘 핑크핑크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죠. 요즘에 핑크핑크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 또 예쁘게도 하셨고. 이게 조금... 이 대기실 옵저버가또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얼굴이나 한번 싶어. 죠 자, 다들... 자, 다들 멋지게 하셨어요. 얼굴이... <웃음> 뭔가... 그 요즘 그... 그 뭐죠? 쓸기로운 그 의사생활에 나오는 그 선생님 같다. <웃음> 어? <웃음> 아니, 이분... 이분은 뭐... 미라예요? 돌린 미라야? 아 이분 이 커스터마이징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네. 거의 뭐 미라네 미라. 어, <웃음> 어 괜찮은 커스터마이징이었고. 자 미라를 다들 패고 있어요. 이게 섬팀 오사할 팀 오사할 팀 아까운데 좀 이번 판엔또 오사할 팀에게 또 하늘이 자기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란게 미라마는 뭐 정말 차다. 차가 여러분들 차가 중요하다는 걸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또 쉽사리 또막 엄청나게 멀리 가기가 또좀 부담스럽긴 해요. 뭐 위아리를 막 아예 막 지금 로스네오스 아래쪽 간다든지. 뭐, 락커브레리아 까지 간다 이렇게 가는게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 자 여러분 들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우스네오네스에 안떨어지고 오히려 역으로 좌측으로 쭉 간, 가죠 자 판단을 안하고 그냥 자 플렉스팀이 돌렸습니다 자, 설치님도 돌렸구요 자한 팀들은 어 이쪽에 지금 추마세라 쪽에 많이 내려요. 자 쌤들이지만 이쪽에 지금 차를 또 가시고 자저기 지금 자 배민팀 차를 타고 먼저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모습을 두 분이 보여주셨는데 와이언 어, 반도 두 분이 어, 우린 듀오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듀오로 잘 가고 있습니다. 튜브의 견승이 자 이분들은 오살 플랜은 지금 강으로 왔나요?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또뭐파밍해프 하는데 자리장이그 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넓은 로스네오네스에 지금 철진님 혼자 내렸습니다. 자이 넓은 로스네오네스에 <웃음> 혼자 내렸고 <마침> 지금 지금 <웃음> 가격을 했지만 좀 멀었고요 빠른 판단 좋습니다 역시 리얼리팀 판단이 빨라요 철지님 바로 판단에서 루스네에서 내렸고 자두 분도 바로 태워서 두 분들도 바로 태워서 아래로 가고 있죠 두분님 탑님 내려서 가고 있고 아까 플렉스 제로님이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늦었습니다 지금 이쪽이 더 빠르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자 리얼삼팀 어디있죠? 리얼삼팀 제가 안보이네요 자 이쪽 에 리얼삼팀이 지금 플렉스팀과 싸우고있습니다 자오 리얼삼팀 지금 플렉스팀을 잘 끊었어요 자 오르카님 아까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오르카님 자 안타깝게 시작하자마자 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중계 오셔서 <웃음> 팀원분들 하는거 어, 자지봐주셨으면 좋겠고 플렉스 클랜은 위쪽으로 가네요 아래쪽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자 이제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자이 놈은 러스네온스의 철진님 파밍하고 자 우측에 지금 오사클랜 지금 오사4팀 아래쪽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순조로운 것 같죠 추마세라 많이 가시더니 지금은 지금 플렉스 3팀만 여기 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플렉스 3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지금 네어리팀 들어와 있어요 팅크님, 에이신님 아까, 아까 그 혼자 존버하셨던 음.. 초공님 어, 교님 들어와 있고 자 이분들도 좀 여유롭게 파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쪽은 지금 서로 전쟁터입니다 플렉스 클랜 플렉스 2팀 플렉스 2팀과 지금 리얼 클랜 3팀이 싸우고 있죠 자 부스스님 우측으로 돌아요 자 돌지만 앞쪽에 있죠 필드 킬림 자, 위치는 부스스님 확인한 것 같은데 필드 킬림은 확인 못한 것 같죠 자 갑니다 헤드킬님은 위치를 확인을 못했어요. 돌 때문에 시야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름 구도는 지금 리얼클랜이 우측으로 조금씩 돌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측으로 크게 돌시죠헤드님 크게 돌고 근데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아쿠아님! 와우 자 아, 아쿠아님 아쉽게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너무 좀 성급하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오른쪽에 리얼 크네이 돌았는 걸 분명히 이제 공유를 받았을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또특배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아쉽게 당하셨고 반면에 반타이님이 반디님이죠? 빵디님이죠? 빵디님 이제 빵디. 빵디님과 리얼 야키님이 잘 어, 발소리를 잘 듣고 어길를 챙겨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사실 무의미하게 교전할 필요가 사실 없죠 뭐 총을 안 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어렵게 하, 사,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걸 이미 두 분도 아시기 때문에 차를 타고 미리 이동을 하려고 해요 음, 자 손해가 없죠 이렇게 되면 킬은 킬대로 챙겨가는 리얼클랜 우스스님이 멀리서 보지만 자팀원의 둘을 잃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플렉스팀은 아쉽게 됐고 자 이거를 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이동해야죠 플렉스 클랜도 어, 지금 둘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말은 안 드리겠지만 둘이서 지금 듀오인 것 마냥 열심히 하는 분들 있습니다 어... 회근민족분들 <웃음> 자 이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플렉스팀도 그런 마음으로 어, 두 분이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자말씀드린 순간 5살 지금 4팀 자 헤엄쳐서 넘어오신 것 같죠. 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배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라마에서는 사실 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래로 쭉 돌아서 아래쪽에 차가 이쪽에 있으면 다행일텐데 여튼 잘 살아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렉스 4팀 세렝게티님 아까 일찍 죽었던 세렝게티님 잘하시는 분인데 자 아쉽게도 자지막 플렉스 제로님이 지금 다운을 시키셨고요. 그래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쪽에 지금 자 제로님이랑 지금 교전을 하고 있어요. 냉님이 오사1팀한한 한 분은 잃었어요. 크러시님은 잃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로님의 위치가 지금 앞에 몇 명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루님도 섣불리 움직일 순 없죠 발소리를 섣불리 낼순 없습니다 아다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걸 알죠 이미 안겠습니다 냉님 아수타는안 들어갔지만 진입하나요 2층에 있는 걸 알아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는데요 와우 킬를와 힐를... 페이지님 와 훌륭한 백업 와이 제로님이 밖으로 뛰어내린 판단도 훌륭했는데 샷도 좋았고 근데 페이지님이 그거 딱 알고 창 깨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이쪽에서 바로 사격해 준 모습 아 멋있었습니다 좋은 백업이에요 우세클랜 자이 싸우고 있는데 호나님은 여기서 어 우리 팀원은 맞아 죽고 있는데 호나님 여기서 지금 어 견제하고 있죠 어, 싸고 있었네요. 자 무사 클랜의 클랜장인 호나님 알베올로 지금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소진 못해요 지금. 자 아프리카 스틸님도 지금 있는 거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지금 이분 가난합니다. 지금 도트도 없어요. 아, 여기 있군요. 미니에 달라놨고, 달아놓으셨군요, 선배 자, 이분은 초쿠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은 애석하게도 우측에 있는 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털클랜도 그래도 자행히 차를 구했네요. 자, 아래쪽에 플렉스 팀도 좀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엔. 초보님, 이랑 세렝게티 님도 많이 보시던 분인데. 이두 분들이 잘 살아남아서 안쪽까지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3번 팀이면 오사일 클랜인데요. 오사일 클랜 또 멀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들 들어와야 되고 자 리얼 3팀도 이번엔좀 멀리 멀리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자, 벌써 자리를 잡은 팀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사일 클랜 이 자리 잡았고 자, 플렉스팀 아까부터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요 지금 플렉스 클랜이 한 팀은 무조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한팀 무조건 자리를 잡고 자, 지금 리얼이 팀도 쭉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비교적 파밍을 지금 바야델마르에서 편하게 하셔서 지금 풀파밍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죠? 이분들 잘 파밍해서 슈르타, 연막 훌륭히 다 챙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우살클랜이 또 위기가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측에 지금 세렌게티 님이 가고 있는데, 온것 같긴 해요. 지금 이쪽에 가고 있는 세렌, 다치 님과 세렌게티 님 뒤쪽에 오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쏠 준비 하죠 자, 신호님 화면 한번 보죠 신호님의 사격할 그게 가 각이기 때문에 자, 운전을 잘 해줘야겠죠? 운전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두클랜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위쪽에서 싸우고 있죠? 배민 일팀과또 배민 이팀 서로 두 팀은 계속 싸워요 1라운드부터 저게 우리 클랜인지 모르는 채 어, 하늘이 애석하게도 두 클랜이 싸우게 만듭니다 비교적 아까 플렉스 클랜 말고 서로 싸우는 클랜이 없었는데요 두클랜이 계속 싸우게 되네요 자오사클랜은 아래쪽으로 크게 틀었어요 자어 이거 낙사를 하나요? 자 이게 누가 또 이게 같은 클랜을 또 <웃음> 사제를 해야겠죠. 어, 낙사를 시켰습니다. 붕대 감아야죠. 붕대에 붕대 감고, 자기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붕대 감고, 이제 페이지 2 바뀌기 전에 구상 감아야죠. 자, 플랜장님한테 혼납니다. 여러분들 어, 543팀, 자 이거 잡았으면 플랜장님한테 혼날 일이었어요. 자, 한번 가지고 자 이쪽에 지금 훌륭합니다 이팀 자 힘들어요 이팀 응원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데 여기 엎드려있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죠? 자 내려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내려가죠 자 좋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자 배민 1팀 오늘 배민팀 많이 잡히네요 배민팀의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두분 이제, 이제 네분도 안으로 들어가야돼요 차가 없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차를 다 갖고 있죠 뒤쪽에도 차를 지금 두 대나 대기시켜 놓고 계시고 자 이쪽에 리얼클린 자 우승팀답게 1라운드 우승팀답게 지금 그래도 들어왔어요 차도 다 있고 철치님이 또 위쪽에 망을 봐주고 있죠 차 팀원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렇지만 와우 살아남았어요 시컷패겠죠 블러드님 지금 음 다행히 차가 뒤집어졌지만 잘 오셨고 자 위쪽에 차치님도 이제 팀원 올라오는 거 보고 안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이제 슬슬 위치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격전이일럴 때가 됐습니다 이쪽 지금 아래쪽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바로 세렌게티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요 자 세렌게티님 확인했나요? 자 샷으로 자 킬을 하기 위해 킬 너무 욕심내면 안되죠 위험합니다 자 수류탄! 어우 철진님 수류탄 아 이게 양쪽에도 쏘고 있기 때문에 셀렌게트님자 좋은샷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에 지금 또오살 클랜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아까 좋은 모습 보여줬던 페이지님이 또 킬을 시켰죠 네, 배빈 1팀 차를 세 대나 지금 여기다 세 대나 주차하신 건가요, 이분들? 어두 대, 세대 그렇죠. 두 대까지 주차하시고. 아 말씀드린 순간 또 지금 교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플렉스 1 팀의 스틸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리고 독사님 지금 차 뒤집어졌나요? 독사님. 독사님. 아 독사님. 자, 이런 계열지에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자, 연막 쳐야죠, 그죠? 자, 차는 비록 뒤집어졌지만 판단은 훌륭합니다. 아, 쉽지 않아요. 자, 아깝게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살면 좋합니다 지금 이제 뒷고로 클랜 분들에게 혼나고 있을 텐데요. 야이, 막차 씨, 힘 자, 독사님이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자, 독사님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플렉스 2팀도 아 어, 플렉스 2팀 아니죠. 플렉스 4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양각이죠. 이쪽에 지금 리얼 1팀이 위쪽을 사격해주고 있어요. 자 하니님 어, 말씀드린 순간 지금 1 1번의 플렉스 1팀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사리 팀 오사리 팀이 리얼 2팀을 탈락시켰고요 어, 자리가 좋았습니다 오사클랜도 지금 왼쪽 아래가 비교적 지금 7시 방향이 비교적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번 판은 쉽게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벌써 5킬이에요 오사클랜 자 하지만 이쪽에 지금 1클린의 우승팀의 리얼 1팀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플렉스 4팀 양각이라 쉽지 않아요 자 그래도 지금 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 양각이지만 지금 위쪽에서 지금 리얼클린 있고 좌측에 지금 리얼 1팀도 오살사팀도 어, 있고요 자이두 분들의 다음 행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의 여하에 따라 이두 분들의 행보도 나와야 되는 차가 있나요, 이분들? 어, 차 뒤쪽에 있고. 자, 이분들의 행보도 다음 방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네분 지금 리얼, 리얼 3팀 이렇게 들어오나요? 자, 한번 다운됐죠? 일단 술탄 던지고요. 따라서 연막 쳐야 되죠. 연막부터 쳐줘야죠. 연막을 얼굴에 치는. 그래도 살것자 그래도 살것 같습니다 자이 팀원분들은 다 각각 떨어져 있네요 코리아님과 자 이쪽에 플렉스 플렉스 팀과 지금 서로 교전 중이에요 자 지금 벽을 끼고 자, 피그님 엎드렸죠 자 이렇게 양각이에요 자, 이쪽에 지금 코리아님이 코리아님이 좋은 샷 보여주셨고 자 WH님 죽었어요 자이네 이 분이 다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뉴 플레이성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이거꼭 말씀드리는 순간 코리아님이 다운됐고 자 코리아님이 다운되면서 지금 포님을 또 살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에 배민이 팀자 어느새 총소리듣고러왔어요자 살리지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포님이 지금 어..살아서 들어가나요? 자, 포님.. 살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팀원을 살려가는게 연막 사이에서 팀원을 그래도 살리는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피그님이 누가 살리러 오셨죠 지금? 어, 어쨌든 살리러 오셨어요 포님이 살리러 오셨네요 역시 테리님 역시 테리님이 살리러 오셨죠 자, 팀원을 어, 악기는 테리. 자, 다행히 포님이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오살 클랜 끼리 또 붙어요. 오살에 살아남은 노노페님 어, 한멜리 님도 이번엔 살아남았네요. 자, 술탄 들어왔습니다. 는걸 아는데 자리는 오살 2팀이 더 좋아요. 자, 그러나 위쪽에 지금 오살 1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오살 4팀이 5살 2팀을 넘어서 5살 1팀도 넘어야 되는, <웃음> 어, 그런 위치에요. 어이구. 자, 두 분의 싸움은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카구팔. 알겠습니다. 눈가룩님, 자 빼죠. 눈가룩님 빠져요. 눈우패님 네, 들어오는게가 이쪽 위쪽에 윙님이봐주기 때문에 윙님이 자, 이거 혼자 남았습니다. 눈우패님 또 혼자 남았어요. 또 혼자 남는 눈우패님 자, 술탄 아, 연막인가? 성강인가요? 술탄 안들어가고 조코님 도 피가 없어요 자차타졌고자 이팀 들어오는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아 배미니팀 배미니팀 떨어졌습니다 아 아쉽게 배미니팀 오늘 배미니팀을 응원하려고 했는데요 두 분이 떨어졌어요 자1얼 아, 4팀도 지금 세 분이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자 위쪽에 리얼 1팀이 만만치가 않은 팀이거든요 산 넘어 산이제 리얼 5살 1번팀이 플렉스 플랜 사격하고 있어요 자 타에.. 차에 못 탔어요 자 포님 차에 못 탔습니다 포님이 근데 자기장이 애석한 자기장이 오 아쉽게 됩니다 오 이렇게 자 이거 5살 1번팀이 지금 플렉스 팀을 아 순식간에 지금 차량 폭발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다운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지금 가야되는데 지금 누노패님이 자리를 지금 통수 쳐가지고 잡아줘 자 불타는 것 같아요 누노패님 지금 불탑니다 자 자기장에 불타고 자기장 자못 버티죠 이거 못 버팁니다 구상으로 자 구상으로 아못 버티. 자, 살아가나요? 자, 하지만 못 버티는 게 쉽지 않은데 앞쪽에 다 있습니다 오, 이거 다행히 살았어요 자, 이거 자, 이분의 운명은 1라운드부터 기구만장입니다이냐 소리 들었겠죠? 어떤 자기장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 이분 인정합니다 아이고 말하기 무섭게 어, 말하기 무섭게, 스튜피드 님이, <웃음> 어, 그냥 바로, 어, 아가는거 희망을 버렸습니다. 스튜피드 호구 님. 자, 산나무 산이죠. 오살 2팀도 잘 들어왔는데, 오살 1팀이 또 위쪽에 있어요. 자, 오살 1팀. 오늘 오살 클랜이 또 많이 잡히네요. 자, 이쪽에 지금, 어, 리얼 배민 1팀이 들어왔어요. 좀 전에 2위했던 배민 1팀. 이크 님이 지금 혼아 님 다운 시켰고 아 아이고 이거 지금 뱀일 팀이 쪽에 잘잘 들어옵니다. 위에 있는 거를 오마이갓 님이 우측에 있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순식간에 지금 로댕 님 혼자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냉님 혼자 남아서 지금 외로운 싸움또 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좀 초보님은 또 들어온게 또 쉽지 않아요 아 초보님이 지금 앞쪽에 지금 앞 왼쪽에는 지금 오사리 팀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리얼팀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혼자 하시는 지 순환이신 분들이 많네요 자 이제 자기장 아파요 벌써 페이지 6입니다 페이지 6인데 지금 15명이나 살아남았어요 이분들 자 오른쪽 가는 판단이 그래도 괜찮죠 지금 5살 2팀 가까이 있어서 자 그럼 자온 판단으로 가고 있고 자이쪽 혼자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리얼 3팀입니다 빵디님 빵디님 지금 존버해야죠 자, 이거 빵디님의 위치는 지금 리얼1팀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자기장이 어디로 잡아줄지 모르겠지만 리얼1팀이 또 이번판에 자기장을 잘 타고 들어오고 파밍 위치도 좋고 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리얼리팀 잘합니다 자, 지금 순전히 살아남은 팀들이 이번판에 좀 많습니다 배민일팀도네분다 살아남으셨고요 지금 5살 2팀도 네분다 살아남았고 지금 자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바뀌면 지금 5살 클랜 위치가 유리하죠 5살 이팀 위치가 유리합니다 지금 위쪽에 지금 한 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냉님은 지금 여기서 존투더버 하고 있어요 자 우연히 자기장은 겹쳤고 자 이렇게 지금 좌측으로 지금 배민일 팀, 금클랜이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 4번 초보님이 떨어졌고요. 자 성당 통해서 지금 이네 분이 다 나가야 돼요. 자 하나 위쪽에 냉님 한 분이 있는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는 또 쉽지 않죠. 냉님이 이렇게 자 살립니다. 자 다행, 나름 다행이에요. 배민 팀 입장에선 나름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대는 순간 오살클린이 견제를 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얼클린이 잘 들어와요 자 리얼클린 등성키고자 변수라고 한다면 뒤에 빵디님이 지금 빵디님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죠 빵디님은 지금 우측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빵디님이 위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빵디님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할지 자 빵디님 플레이 한번 보죠 2에 있는 것도 알았어요 자 유튜브고망님이 지금 현장님이 왼쪽을 확인 못한 것 같죠? 자 빵디님 아 빵디님 자 응원을 했지만 아쉽게 빵님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전히 지금 4..16.. 지금 4 444전, 4 4전이에요 12명 자, 4명씩 4명씩 4명씩 살아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자, 자 위치상으로는 지금 약간 좀 안쪽에 있는 지금 배민팀이 자리가 다음 자기장에 잡히면 나와야 돼서 쉽지는 않죠 이분들 나오는 게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강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녹록치가 않고 말씀드린 순간 블루드님이 자기장사 했어요 연막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툭비기랑다 터졌기 때문에, 자 지금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위쪽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잘 쏴줘야 되는데요. 자이두 분들이 어떻게 내려오든 말든 쏘지는 않죠. 자 매정하신 <웃음> 분은 연막이 많았는지 이 정도면은 잘 내려서 올것 같습니다. 자이 둘이 교전하면 은 오사클랜에겐 좋죠. 우살클랜은 선택권이 많습니다 지금 둘이서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구님이 알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걸 서로 위치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우살클랜이 또 키스를 이렇게 자... 아, 우그이 가는... 아... 두탄이 피했고 자, 탈격로잘해주 자, 이 분들 오늘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총 바로 안만대가 바로 엎드려요 모두 무리 훌륭하시고 무리할 필요 없죠 오사클랜 무리하게 저쪽까지 가서 사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삼파전이 되는 경우엔 자 서로 싸우게 두는게 좋죠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대민팀과 리얼클랜 서로 지금 7일이 커요 말씀드린 오사클랜 다, 자리 다 잡았고 지금 2대2 명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 여기서 오마이거님 자 이렇게 되면 오살 클랜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3... 3대... 4대1인가요? 아... 이게... 두 클랜이 출혈이 커요 오살 클랜 잘 지켜봤습니다 자 철지님 자, 이스 대결 자, 하지만 셔츠님 쉽지 않아요. 우측에도 있기 때문에 자, 호구님 아이디가 정감각의 호구네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모르죠. 기절한 거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운되면 4대리죠. 지금 위기를 어, 힘였고 쪼여져 와 이렇게 자 이렇게 2라운드는 5살 클랜이 5살 2번 팀이죠 5살 2번 팀이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지금 5살 클랜 2, 2번 팀 지금 킬수가 어마어마하네요 11킬입니다 아, 11킬 와 11킬이 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구님이 지금 6킬이나 하셨어요. 호구님이 4킬 하시고. 어, 이분들, 아, 훌륭한 모습이고. 어, 또, 이게 역시, 역시 에이스 클랜. 아, 또, 철지님 3킬, 탐님 3킬, 탐님 3킬. 3킬. 이번엔 또, 블루드님이 좀 약간 초반에 죽으셔가지고. 아니요, 아니, 초반에 죽은 게 아니라, 어, 아쉽게 죽었습니다. 아쉽게 이렇게 되었고. 어 이번 또 미라마 또 치열했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3라운드로 가보도록 하죠